안녕하세요. 이 캐릭터는 제 여자친구가 그려준 캐릭터인데요. 액션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제 캐릭터에도 액션캠을 그려 넣었네요 이번 고프로에서 히어로 a c 출시가 됐죠? 이런 아재가 어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새로운 기능들 먼저 좀 뜯어볼까요? 고프로 7을 망작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 멘탈 탈탈 박살내버린 하이퍼스무스가 또한번 발전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부스트 모드 작동 시에는 10%의 화각 손실이 있고요. 어, 이건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외국 커뮤니티에서 부스트 기능 활성화 시 과부하가 걸려서 발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마침 정주화면 같다 뭐 영상이 심심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네요 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비활성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프레임 레이트에서 하이퍼 스무스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어우 엄청 잘했죠 어, 개인적으로 1080p, 그러니까 FHD에서 8배속 슬로우. 아, 이거는 정말 정말 핵꿀입니다. 어, 수십 년된 카메라 명가인 캐논의 230만원짜리 중국기, 제2 5 1사 r 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이 엄청난 기술을 50만원짜리 액션캠에서 바로 해내게 됩니다. 네, 엄청 잘했습니다. 전면부 마이크를 배치하고 풍절음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테스트 영상을 봐도 이전보다 훨씬 풍부한 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실내 환경이라면 이제 더 이상 외장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아주 나이스 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대박인 것 같아요 고프로 한번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뭐 박수 100번 쳐도 모자랄 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프로는 원래 악세사리 프로라고 불릴 만큼 악세사리는 고프로에서 빠질 수 없는 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세사리를 끼우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악세사리와 함께 마운트를 위한 하우징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우징을 끼우게 되면 배터리 교체, 충전, 메모리 카드 교체 뭐 이런 거할때꼭이 프레임을 분리를 해야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또 더럽게 빡빡해요 이거 빼다가 손톱 한두 번쯤은 다들 바짝 해보셨을 겁니다 이 마운트를 위한 프레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요놈 때문에 심지어 이 핑거 마운트가 부러지거나 고장나더라도 아주 간편하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야간 랩스 동영상 기능과 타임머프 2.0 등 별로 쓸것 같지는 않지만 뭐 재밌는 기능들 업데이트가 됐네요. 근데 좀 스마트폰 시대에 뭐 사진 관련 업데이트들이 뭐 광고를 많이 하던데 어뭐 인스타에서 액션캠으로 찍은 사진 한 번도 못 봤죠? 어뭐 쓰는 사람 있겠죠? 그냥 저는 별로... 어 패스할게요. 비트레이트가 100메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 아이맥 5K에서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건 잘 모르겠네 진짜로 30% 이상 늘어나는 저장공간을 써야 될 가치가 있나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쓰시는 분들의 어떤 판단에 맡겨야 될것 같아요. 어, 고프로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실은 충격적인 변화예요. M.O.D.S가 새로 공개됐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어, 액션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이라 이름하여 TMI 아저씨의 액션캠 간단설명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도 있는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액션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다면 적어도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해요. 첫 번째, 충격에 강해야 합니다. 응? 액션캠이니까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 고장나면 안 되겠죠. 둘째, 방수가 되어야 돼요 어,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물속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 생활 방수 이상의 어떤 좀 강력한 방수가 지원되어야 지만 액션캠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액션캠이죠 그런 액션캠의 선두자가 주 바로 고프로예요 액션캠은 고프로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액션캠이란 개념을 새로 만들고요 2019년 아직까지 액션캠 시장을 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충격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게 을 되는데요 바로 DJI의 오즈모 액션의 출시죠 이전에도 액션캠 달고 나왔던 몇 개의 제품들이 있었어요 고프로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서 잠깐 반짝하고 자취를 감추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나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고프로의 이전 악세사들까지 이놈이 흡수를 해버립니다 어... 뭐 신의 한수였어요 그래서 이전 고프로 유저들 어, 상당수 훅 땡겨갔죠? 어, 그리고 액션캠 비스무리한 소니의 X3000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또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도 화질도 가장 뛰어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광학시 손돌방을 지원하는 어, 유일한 액션캠이에요. 그렇지만 고어롭고 복잡한 UX가 어떤 촬영 화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없다는 점, 또 방수가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 액션캠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냥 소형 캠코더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핸디캠이 캐논 빅시아 그 다음에 소니의 RX0M2 그 다음에 디자이의 오즈의 에코캣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두 액션캠이라고 부르기에는 기초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요 샤오미에서도 가성비 액션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좋다고 리뷰하고 음, 두세 달 이상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왜 써보면 왜 그런지는 알 거예요 뭐 그래도 가성비는 괜찮으니까 네, 설면서끝 일단 고프로 세븐과의 하드웨어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프로의 두뇌인 GP1 칩셋에는 변화가 없군요 어, 고프로 히어로 6 블랙부터 3년째 같은 거 쓰고 있네요 와이 새끼 손톱보다 작은 카메라 센서에도 전혀 변화가 없군요 음저저도고차는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금 주어졌다고 하는데 움직여야지 알죠 외관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미니 HDMI 포트가 삭제됐고요 어, 전면 렌즈 보호를 위한 고릴라 글래스 강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렌즈 탈착이 안 됩니다 완전히 내장형이 돼버려서 어, 깨질 경우에 센터를 꼭 방문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기 바래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전방 수음 마이크에 추가 짝짝짝 어, 그리고 뭐 빌트 마운트 어, 배터리도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전 배터리 호환 가능합니다만 일부 기능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모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지향성 마이크가 내장된 베이스 모듈이에요 마이크 달린 고프로 커넥터 허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 고프로에서 수음 쪽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양입니다 이것쪽은 마이크 추가되고 넣어놓 했으니까 본체에 있던 HTML 포트 삭제하고요 이거를 미디어 모드로 옮겨놨죠 음 네. 추가로 USB-C 포트 지원하고요 또 3.5파이 외장 마이크 포트를 이 미디어모드에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녀석 방수가 지원되지 않아요 아, 핵심이죠 두 번째는 라이트 모드예요 그 미디어모드에 장착해야만 작동하는 모드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이건 독립적인 모드입니다 어, 자체 배터리를 내장한 독립된 모드예요 지원된 밝기 조절 량에는 오버워드라이브 모드일 경우에 1m 거리에서 약2 0 0멘에2 0 0 정도의 밝기를 보이네요 사이즈 치고는 상당히 밝은 거예요. 하지만 그과부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드의 1회 사용 시간은 약 30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레벨 3의 경우도 약125 루멘, 그 다음 126수의 밝기로 제한 시간이 없는 실질적 가장 밝은 단계예요. 한번 충전 시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약 1시간 정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레벨 2의 60루멘은 사용하시는 뭐 스마트폰 밝기 한두 개, 두 배, 세배 정도의 밝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 시한두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루멘의 레벨 1은요. 한번 충전하면 한네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날씨 온도 뭐 이용 기관에 따라서 이 시간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때그때 그때 다른 얘기예요. 어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10m 방수가 되네요. 다이버들을 위한 나이트 모드만 따로 장착 가능한 액세사리가 이미 준비 중이겠죠 어, CRI90 정도로 색재현력은 코딱지 바는것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요 색온도는 5700K 고정입니다 이렇게 조명을 노랗게 변경할 수 없이요 태양광보도 약간 차가운 5700K의 빛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 조명을 통한 분위기 연출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어, 다음은 미디어모드입니다 고프로로 브이로그 촬영하신 분들 이 모드 때문에 바꾸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아요 480, 320 해상도 지원하고요이 모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반드시 미디어 모드가 기본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 의견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불편하신 분은 거르셔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첫번째, 이번에도 역시 핵심 하드웨어인 칩셋과 이미지 센서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번 고프로 8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된 기능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상시간에서기존한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고프로 7 블랙도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에 나온 A 의 기능들의 일부라도 운용이 가지 않을까요? 고프로의 발표 내용을 보면 칩셋과 센서는 고프로 7과 동일하다.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프로세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 기능이 이전 배터리 운용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배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기된 스펙인 4.4V 1220mAh는 같았어요. 어떤 게 정확히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나오기 없고요. 해외 블로거의 글 중에 0 0 1볼트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0 0 1볼트의 전압 상승만으로는 글쎄요,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어, 무언가 내부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어쨌든, 고프로 7도 업데이트를 하고, 배터리만 활용으로 교체를 하면, 실질적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고프로 공시 홈페이지에서는 7, 8 배터리를 공용으로 팔고 있네요. 물론, 소프트웨어도 제품의 일부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어, 이번 고프로 8의 신규 추가된 기능을 쓰고 싶은 고프로 7 유저들에게, 그 유료 업데이트를 통해서라도 배려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 깜짝 이벤트 업데이트 파티 기대 한번 해봅니다 미디어 모드 떠 볼게요 고프로 에이스는 원래 잘 있던 고프로 세븐의 마이크로 h d m i 단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단자이긴 하지만 굳이 없앨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확장 모드인 미디어 모드를 통해 답을 찾게 되었네요 음... 고프로 8은 고프로 7과 달리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드를 구매해야 됩니다. 마이너 그레이드죠.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누가 봐도 이 녀석의 최대의 가치는 뭐 지향성 마이크예요. 번거로운 마이크를 떼고 다닐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마이크의 외관 구조상 데드캣을 씌우는 것만큼의 파열음 혹은 풍절음을 차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차라리 데드캣이나 풍조럼 차단 액세서리를 쉽게 장착할 수 있게 설계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아, 참, 그 미디어 모드 장착하면 고프로 본체도 완전 방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네, 이번에 나온 모드 중 개인적으로 가장 뭐 좋은 액세서리 같아요. 그 오버드라이브 모드에서 30초간 이용할 수 있다는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코딱지만한 곳에서 200루멘에 뭐 엄청난 광량을 뿜어내는 것은 고프로 사장이 자신있게 얘기한 것에도 뭐 이해는 갑니다. 변변 치않에서 짧은 조명식으로 감히 말씀드려보자면 스펙으로 모아서 빛이 퍼지는 게 아니라 전면을 향하는 지향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리를 약간 벌려볼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1m 200룩스, 뭐 2m 50룩스, 3m 22룩스, 4m 1 7 5룩스 34m 거리에필사체에 주셔도 쓸만할 것 같아요 크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죠? 게다가 이 녀석 방수가 10m나 지원됩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을 뭐 필수템이 될것 같아요 자이 조명을 셀프 브이로그 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유튜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글쎄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 led 특성상 가장 아래인 레벨이 20루멘의 광량으로 조절하더라도 스마트폰 플래시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에 직접 비추면 눈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양사살이 없이 그 아이컨택을 하며 셀프 촬영을 하는 거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눈는 소중하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야기가 있었겠죠 찾아 봤더니 컬러 템플레이션 w i t h 디퓨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디퓨저 빼고 5700K라는 색온도를 지원한다는 얘긴데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디퓨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디퓨저란게 뭐냐면 강한 빛을 소프트하게 바꿔주는 이런 그 조명 앞에 끼우는 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판매할지 아니면패키지를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소망으로는 그 안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또 가만히 이저적로 살펴보고 있자면 윤석 잘 보면 그 수중 LED 랜턴하고 좀 비슷하게 닿는 것 같아요 영상 조명으로서 이게 광량 조절이 4단계라는 가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색온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영상 조명으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일단 물속에 들어가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요 브이로그 용도로 조명을 산다고 한다면 가격 떠나서 그냥 더 많은 단계 조절할 수 있고 눈부심이 좀 적은 이고독수 휴대용 미니라이트가 더 쓸모있지 않을까 라는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디스플레이 보드 한번 가볼게요 고프로 충성 고객이라면 자기 보면서 찍을 수 있는 전면 디스플레이 목 빠지게 기다리셨잖아요 또이 부분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기이기도 합니다 12월에 나온날는이 녀석 때문에 잘 쓰고 있던 고프로 7 고프로 에이스로 갈아탈 분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try, try, try. 하지만 똥템도 금템으로 승화시키는데 신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날것 그대로 높았고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디스플레이 모드는 반드시 미디어 모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고프로 7에서 잘 계시던 HDMI 포트를 삭제하고 10만 5천원 짜리 미디어 모드로 옮겨 놨기 때문이에요 미디어 모드를 사지 않는다면 외부 모니터 출력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젠더를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충전과 동시에 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여기까지는 뭐 저도 불그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잘 쓰지도 않는 포트였고 그걸 빼서 뭐 간결해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미디어 모드하고 디스플레이 모드 둘다 사야한다는 압박은 조금 있겠죠 뭐 이런 기능 얻을 수 있는데 뭐 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미디어 모드를 장착하면 그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보시면 여기 작은 선이 하나 빠진 것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미디어 모드을또한번더 연결해줘야만 하는 그런 구조예요 어차피 방수도 안 되는 거 슈에 마운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짜 미치고 팔딱팔딱 뛸 UX죠 콜드슈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음. 왜 그러시냐는 분들에 해서 상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자 디스플레이 모드을 여러분들이 고프로 8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디어 모드을 연결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은 고프로 옆에 있는 보호캡, 방수 보호캡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미디어모드를 고프로 장착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또 끝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모드를 다시 또 미디어모드에 껴야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에 빠져나와 있는 선을 또 미디어모드에 연결해줘야 됩니다 아, 예참 쉽고 빠르고 편리하겠죠? 자 두번째 이 친구 자체 충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체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프로와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와 비슷한 시도를 한 녀석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소니 X3000 라이브 리모트 X3000이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외부 리모트 액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 네, 이 생각만 가지고 이 제품 구매하신 분들 아 머리들 많이 깨지셨어요 본체와 디스플레이의 연결 시간의 압박과 배터리 충전의 불편함 때문인데요 연결 시간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찍는다고 치지만 아 이거 배터리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뭐 전용 크레들이 따로 있기도 했지만, 뭐 중고 나라로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네요. 그나마 디스플레이 모드는 USB C 외부 전원을 공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중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라면 배터리 걱정 없이 외부에서도 디스플레이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디스플레이 모드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쓰레기 마운트를 한다면 이런 구성이었군요. 어 덜렁거리는 선은 좀 무언가 꽉 조여주면 될것 같고 어, 무게는 뭐 800g 정도? 예 조금 뭐 아이폰 4대 정도 한 손에 들고 찍을 수 있다? 뭐이 정도? 어. 자 그럼 디스플레이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성이 나와요 훨씬 좋죠? 심플하고 자 그럼 더 심플하게 바꿔볼게요 쇼티 음 어, 쇼티가 136g 어, 고프로가 116g 262g 그래요 액션캠의 생명은 안정성, 기동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저만의 생각이긴가요? 이정도면 저는 매우 만족하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10만 5천 원짜리 이 2인치짜리 이 디스플레이 모드는 또 터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셀프 촬영 중에 그 기능을 변경하려면 어차피 카메라 뒤집고 후면 액정 통해서 기능을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구 프로의 그 UX 인터페이스의 UX가 그 끄트머리 끌어당기는 그런 UX기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서는 이 미디어 모드를 낄 경우에는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5천 원짜리 디스플레이 모드는 타사 경쟁 모델인 오즈모 액션의 전면 디스플레이 300ppi 의 1.4인치 보다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액정은 큰데 해상도가 떨어져요 아 물론 뭐 ppi 가 디스플레이 품질을 전체를 이야기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안성도를 보면 글쎄요 뭐 이거를 장만할 때뭐 세트로 장만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세트파까지 포기하면서 모두들을 12월까지 출시 연기를 왜 했는지에 대한 거는 약간 의구심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급하게 준비했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오면 쪽팔렸거나 아까 전에 제가 뭐 쓸데없이 액션캠이 갖춰야 될 자세 뭐 이런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액션캠의 주 사용처는 바로 아웃도어예요. 뭐 이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체결방식에 본체와 공유하지 못하는 배터리, 뭐 착용 시 고프로 버저도 방수가 안 되는 그 마이너스 패널티, 내구성이 떨어지는 점들, 액션캠이 가져야 될세 가지 조건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프로 9에서도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 채용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8에서 별도 모듈 판매 테크트리 탔으니까 9 출시해서 뭐 내장 전면 디스플레이 채용해버리면 디스플레이 모드 이산 사람도 다 호구 만드는 꼴이라서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출시하는 것은 적어도 한 세대는 넘겨야 되지 않나 라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격을 좀더 받더라도 제대로 해줬다면 저 같은 경우도 환승각이 나왔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이 제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존 고프로 5,6 시리즈를 이용하시는 분들 고프로 8로 갈아탄다면 정말 신세계 맛보실이란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디젤 완벽에 가까운 하이퍼 스무스 2.0 그리고 완소 빌딩 마운팅 향상된 오디오 성능과 함께 1080p의 슬로우 촬영 그리고 풀 h d 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까지 이단네가지 기능만으로도 이 고프로가 현존하는 액션캠 중에서 단연 최고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익스펜션 모드들, 익스펜션 모드들 때문에 고프로 에이스를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음 조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브이로그 용도로 액션캠을 구매하신다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오즈모 액션이당연 최고입니다. 만약에 고프로 7 유저가 고프로 에이스로 기변을 고려 중이시라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고프로7도 아직까지는 타피어 액션캠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쓸만한 액션캠 필요했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분들 예, 기회가 왔네요. 어, 고프로1 나오고 이제 쏟아지는 고프로7이나 요즘 액션의 매물들 이번에 한번 중고나라에서 잡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둘다타피어 액션캠입니다. 스틸! 저처럼 액션캠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뭐 조금씩 풍문이 돌고 있는 소니의 새로운 액션캠 또 시간이 좀 한참 걸리겠지만 요즘은 액션2를 기대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봅니다. 최근에 그 소형 이미지 센서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액션캠 덕후들의 염원인 그 이미지 센서의 세대교체 가능성을 살며시 점점 봅니다. 삼성 화이팅! 저 또한 이번 패스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존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